Assalamualaikum Assalamualaikum Assalamualaikum oh, yes Assalamualaikum Waalaikumsalam yeah. This building named Pleasure Place It's near s i t c h o n g Station The reason that I choose this place is I heard This hotel is quite halal friendly l t s go f i r s Go go go It's so c o d It's so cold No i t o cold It's so o l Thank you 오럭셔리럭셔리 럭셔리 셔츠 럭셔리. 레스코 so, 어? <웃음> <웃음> <웃음> 와 진짜 크다 <웃음> 이렇게 좋은데? 큰 방을 쓴다고? 10명 <웃음>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우와 미쳤어 진짜 우와 <웃음> 여기 야경으로야겠다 대박이다. 와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웃음> 자, 침대 우와, 완전 우와, 럭셔리. 우와, 대와대와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와와와 어, 여기는 뭐 세미나룸도 있고 컨퍼런스룸도 있고 비즈니스트 호텔이다 보니까 뭐가 많네요 오 여기는 여기는 스모킹 플레이스인가 봐요 아니 Why 스모킹 플레이스 is that good? 와 너무 예뻐요 하지만 저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밖에 풍경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멋진 곳에 있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다들 김 땡큐 <웃음> <laughs> Fortunately, at this cafe, I could meet the general manager of this hotel, so I could interview him. I'm the general manager of the Seoul f r e e z e r Nowadays, so many Muslim people come to Korea. Mm -hmm. So, is there any advantage for Muslim people this hotel? y e 예, 예, 예, s they have a really special culture so t h e r e having a prayer room r e a l l Yes, y yeah. we have and we have halal food wow. and restaurants at the moment the choice is, is there mm. but maybe the variety can be also a little bit bigger in the future oh, yes. We look also for what will to can step by step adjust t oh, little yeah, bit right. also step our step. service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okay. have a good day 아, 네, 기도실이 준비가 돼 있대요 아예 호텔 방 하나를 기도실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3 1 8호아 오늘은 무슨 행사 같은 걸 하셨나 보네요. 어, 라마단도 아닌데 <웃음> 이스타를 하셨나? 이렇게 알아보러 안내문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슬림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심한 이런 배려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좋네요. 방 바로 옆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서 이렇게 우두하기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코란도 준비가 돼 있네요. 한국에서는 진짜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네요. 저도 지금 시간이 기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고 이동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는 이제 편의 시설이고요. 커머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세계적인 아티스트분이 어, 그림을 그려주신거래. 그럼 나도 좀톤할수 있을까? 것같 <웃음> 농담입니다. There is swimming pool left side. It's really good. 어 여기는 짐입니다있을만한게다 있네요. 제가 운동을 좀 배워 볼 겁니다. 아, 네.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가볍게 가슴 펴고? 네. 천천히 엉덩이 뒤로 빼면서 숨을 게요, 마일까요? 숨을 개요 아, 이거 죽지 않을까 하다가. 죽지는 않을 거예요. 아. 어, 몇개 할까? 요 10개요. 네. 지금 허벅지를 붙여 볼까요? 사람 아니다 저는 평생 평소, 운동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드디어 할랄 어. 전용 음식이 있어요? 네. 너무 놀랐어요 호텔의 할랄 음식 어. 기대되는데요? 맛있는 음식일지 할랄 끝판왕이지 않을까요? 아. 네 우선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뻤고요 그리고 이 호텔의 할랄 메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가지고 직접 이 호텔의 매니저분께 인터뷰 를청 했습니다 혹시 이 식당에도 혹시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할랄 관련된 이런 음식들이 혹시 있는지 네, 저희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네. 이런 이제 니즈가 좀 많아서 한두달 전부터 할랄 메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샥수카라든가 뭐 하무스 라든가 지금은 이제 많지 않은 메뉴지만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메뉴들로 해서 천천히 지금 구성을 해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네, 네. 많이 네.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주시길 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oh, so there is 하머스 비프, 비프 샥수카 할랄, 할랄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태어나서 호텔 음식을 처음 먹어본 촌놈입니다 사진 찍어서 가족 톡방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웃음> 동네방네 <웃음> <생명도 웃음> 뭐, <웃음> 맛있거 좀, 얼마고좀 사주면 안돼? 와인 같은거 와인? 와인 정도는 괜찮잖아 와인도 안되지 와인은 예수님도 어? 와인 알코올 있잖아 <웃음> 고급 음식에는 고급 효과가 필요하죠? 네, 좋습니다. 멈춰 주세요. 네, 거기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이거랑 이렇게 뭐 넣어가지고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네? 어느 나라 음식인가요? 이거 레바논인가? 아마 아랍 음식인 것 같아요. 레바논. 확실해요? 확실하잖아요. 있습니다. <웃음> 아, 약간 있습니다. 돈이 <웃음> 네.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오. 와 네.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응, 완전 아랍스타일이다 아랍에스터에서 먹었던 거랑 나빠이 비슷해다 나는 진짜 이런 종류의 음식은 처음이야 아예 이런 맛 이런 자체가 음. 근데 거부감 없어 너무 맛있어 아, 명절 음식? 귀한손님 오셨을 때먹요 그런 거 같아 요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맨날 아. 먹을 수는 없어 나는 그러면 거기로 이미 갈 거야 아, 아. 바로 간다 어, 이따가 주방장님께큰절한번 올려 갑시다 음. 아랍어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슈크란 짜질란 Shukran z a j u a If o that, so really oh, thank you v e r Shukran z a After eating, we came out and the night view here was so awesome So anyway, after dinner, we were able to meet a guest checking out of this hotel So I asked him how this hotel was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United Arab Emirates like t so. <laughs> Do you stay in this hotel one yeah, day or...? Yeah, like almost uh, two weeks maybe. Oh, two weeks for business? No, we are here for uh, medical uh, treatment. Oh, medical treatment. That's yeah. really cool. How was this hotel? Was it comfortable? Yeah, it's very, very nice hotel oh. and we, we really enjoyed t h e stay here. a This t hotel and in Korea as well. Oh, i t s really cool. Do you recommend to Muslim people like, to stay here? Yeah, yeah, it's very comfortable. Uh, you have like spacious uh, rooms and a nice kitchen. You can cook your own uh, food if you want as well. 어. Oh, 게땡큐 okay. so much. So much. Yeah. 아빠. Yeah. 자, 여기는 스카이 라운지 바 같은 거라서 이제 위에 옥상에서 야경을 보면서 뭐 음료수도 마시고 뭐 그런 공간입니다. 굉장히 뭐 럭셔리한 느낌이 나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나요?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와인. 와인이 <목소리> <목소리> 어, 알코올이 안 들어가는 음료수 같은 것도 있나요? 알코올이 안 들어가는 칵테일도 아, 진짜요? 임산부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일을 남자들을 보면. 자. 아이고. 어떤 거 같아요? 그냥, 그냥 트랩이랑 할랄 이제 프렌들리한 네, 트랩이랑 저한테는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어, 저는 할랄리한 네. 단어는 사실 한국인들한테 어. 어, 낯선 단어잖아요. 네. 그렇죠? 할랄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자리 잡고 있고 음. 또 국가적으로 되게 기업에서도 음. 뭐 무슬림 분들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무슬림 문화를 좀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돋보여서 한국에서 사실 할 때들한테 프렌드라는 공간을 찾기가 쉬운 건 아닌데 아, 앞으로 지금 한국에서도 무슬림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여행을 잘 마무리해 볼까요? 비스밀라. 비스밀라 짠. 음. 이런 거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 시를 또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한랄 음식을 또 개발을 하시고 있고 이런 좀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아 진짜 한국도 많이 변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오늘 만족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so mahat salama 안녕